여러분 안녕하세요. 통영에 챔돈 타이라바 하러 왔습니다. 오늘 1월 19일 토요일이네요. 통영 기준으로 만조가 7시 38분이네요. 지금 딱 7시 39분인데 딱 만조입니다. 어... 64.7m입니다. <웃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어떤 라인입니다. 터는 매물도 사인인것 같습니다. 한나우를 타게 됐는데 한나우가 음. 어... 처숙부의 맞사오입니다한나우 선장님이 시청자님이셨어요. 그래서 직사람한테 연락이 처음 와가지고 타이라바 저희도 출조합니다 해가지고 <웃음> 타게 됐습니다 어제 원투 낚시 아니하고 구조라 방파제 수월리 방파제 두 군데를 왔다 갔다 했더니 아침에 좀 늦었습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데 천천히 준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죠 예 뭐. 네. <웃음> 선장님 치즈 한번 해봐 앵글 존 잡게 치즈 한번 해봐 한나호 <웃음> <안 나오고> 선생님이에요 자언도로다 49미터 벗걸리 있을 수 있어요 따라치고말올리세요 처음 타이라바 머리 올렸을 때 맨날 서위권에서 배타다가 타이라바를 처음 해봤는데 수심이 60, 70, 80미터 막 붙더라고요 매물떡이처럼 오 의자도 주시네 맨날 뭐 쭈꾸미, 갑오징어, 문어 뭐 이런 것만 하던 녀석이 타이라바라는 걸 처음 해가지고 살벌한 수심뭐 이런 거 처음 접해보다 보니까 회수하는데 정말 곡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있으니까 오늘은 전동릴 소형 전동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어, 이거 호지를 갖고 와야 되겠다채비가됐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이게 회수를 하다 보면 한참 걸리더라고요. 수심이 깊으니까. 50m 로 내려갑니다. 들으셨죠? 기본 450m입니다. 기본. 갑오징어 할때 군산권에서 40m, 50m 권을할때 그때도 팔이 좀 빠졌는데 여기 기본 450m 기본. 아하. <웃음> 네, 여기는 지렁이를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흘리면 전못 내리고 두번째 한번 내려볼게요 지렁이 한마리 꼈고 저렴한 타이라고 해도 거기에 시트지 좀 붙였어요 스커트는 그 전에 어제 갔을 때 거기서 구매한 거고 의자를 주셨으니까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부자를 안올리는 거. 이건 100, 150g짜리 다 어, 부자 올리네 64m에서 진행합니다 들으셨죠? 64m라는데 원줄은 막합사 감아왔어요 0.4호 근데 0.45로 하지면 네임밸류 있는합사보다는이은것 같아요 1호, 1호 기준으로. 자, 이 정도는 이로도는이정면멘이를할여이이 없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런거하이해야되이까 어떻게보면 이게이게 천천히 하는 고패질 낚시더라고요 이게 타이라바를 모욕하는 말인가 뭐 그러다 바에수 잊어버리면 다시 썸바 눌러서 바닥 찍고 다시 시작하고 이게 릴링 천천히 할 때마다 위험한 긴장감이 있어요 참질하지 마라 네, 그 저같은 초보가 참질 안하기가 참 힘든데 여튼 그것만 머릿속에 놓고 있어서 참질하지 말자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영등철의 이 매물도에서 입질하는 패턴은 바닥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바퀴 이상 갚지 마라 하시는데 난 초보니까 열뭐 15바퀴까진 가봐요 옆조선님들그타이라바 전용 장비같은데 쳐다볼래? 초리대가 진짜 얇아요 저도 이거 얇다고 갖고 왔는데 추각대보다더 얇습니다 근데 선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추각대로 안되는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전용대가 오이니더 정확하니까 근데 해보고는 싶고 근데 뭐 장비를 처음부터 다 갖춰서 할 수는 없잖아요 타이라바를 하다가 좀 큰거를 접어보고 재미를 느끼면 그때 천천히 장비 업그를 하든가 아니 계속 이걸로 쭉앞대로 하든가 근데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하고 싶은대로 하니까 정보 검색하면서 제 맘대로 할 겁니다 아, 조금씩 올라가는 라인입니다 5 5 m 올라갑니다 라인만 15살부터 14살부터는 되는 길 어? 한나오선자이면 또 15밖에 가보라 그러시네 4 5 m 까지 올라왔습니다 오 끊겼나? 자, 죄송합니다. 어, 렸나 어쨌든 회수할 땐 편하네요. 진짜 든저 커피 한잔 마시기 시작할까요? 어, 어 이거, 이거 슈크리도 못받졌네 슈크리도 없애야 되나? 손장님 쇼크리도 없이 해야 되나? 쇼크도 해야 돼요 어,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쇼크리도, 아, 쇼크리도 한 7m 쇼크리도 안 갖고 이런 쇼크리도 안 갖고 왔나? 살벌하지 않나요? 69m라는 게? 거의 70m인데, 저는 뭐 쳐보니까 이게 원줄 날릴까봐 150g짜리 쓰는데, 또 조류가 생기면 원줄 날려서 1 9 0 m 는 그냥 풀릴 겁니다. 겨울 타이라바를 타이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나 그랬더 매물도 앞에가 요즘에 수온을 좀 쳐다보고 있는데, 12도, 13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더라고요. 크로시어 날려 그 영향 때문에 영등철에 13도 이 정도 나오죠. 그래도 물고기는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활성도 때문에 스커트만으로는 어필이 좀 힘드니까 지렁이를 꽂아가지고 이름을 줄여서 타이롱이 타이롱이 아 의자 하나 있는게 이렇게 편하네 자 60m 와. 자 정확히 69m 찍히네요 어, 전동질 쓰니까, 수심 나오니까 좋네요? 더 깊어져요? 네, 전동질이요, 상관없어. 요저금만 하나 들면이공호초 나오면, 나거 나오면 얘기 드릴게요. 자, 5초 나옵니다. 절단시 밖에 남보세요 57m. 오. 5초인가요, 여기 이겠다 네. 이거 아, 빠져라 뭐 빠졌나 아 떨어졌네 예또보한테는 어려운데 뗐겠어 잠시만요 아 내가 어차피 개념을 잘 모르겠어 어, 죄송합다 상돔이 여기 콩 찍으면 저쪽 콩 찍고 감았다가 찍어보시 아 여기 찍으면 여기는 44m, 아 42m, 10m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부분은 아 넘어가야 돼. 고기가 여기, 여기 올라가는 라인. 음 이는 물이 받쳐갖고 도니까, 아 요는데 고기가 있어. 그래서 일부러 하는데 아, 일단 그림 한번 봤으니까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떠오를거 아니에요? 아닌 줄 알았네. 와, 여기는 설권 그. 방어 우럭 낚시의 그 어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네요 원만하게 많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어초라고 하면 방따만 해도 이 포인트 지나가면 어쩌지 그리고 마음이 급한 게 있는데 이건 뭐 모르니까 포인트가 지나가면,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대리잘 챙기시고요 아직 휴딩시간 반쯤 려면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일이던가하주세요 커피 한 잔씩 하시고요 네. 타이라버왠지 모를 긴장감이 있네 비딩이 와야지 잡히는거죠 이게? 비딩이 한, 번, 한 번은 한번맞아요아 그리고 올라오면 하시면 돼요 야 올라오면 <웃음> 어. 히트 네. 쓰레기인지 고기인지 랜딩하시는거 보고 자리로 가야되겠습니다 수초! 수초인가요? 수초요이상한거 음. <웃음> <웃음> 물을래 <물이> 물어 <웃음> 아사호구나네 선생님 저, 저, 좀 지나갈게요 사호구나 저도 좀 해봐야죠 이제 지려왔습니다. 자, 꾹꺽 하죠. 어, 풀렸나? 가벼운데? 먹는데 뭔진 모르겠습니다 작은데? 뭐 열기 이런거 아니야? 후두후두합니다 거의 다 올라왔어요 3 m 2 m 터오 이거 뭐지? 썸뱅이? 예 손뱅이네 <웃음> 선생님! 손뱅이 올라왔어! 빼드릴게요! 예! 이야, 크다! 살아있을려나 이거? <웃음> 처음 잡아봐. <웃음> 첫수는 손뱅이네요. 손뱅이 <웃음> 좋아. 아무튼, 잡어든 뭐든 첫수 했어요. 아니에요. 왔다 왔어. 후미 선수랑 후미랑 둘다 왔어. 오, 첨동이야. 3차, 3차 되겠네. 3차, 3차 3마리차 3차 3차 3차 지렁이 차 3차 바꿔야 차 3차 죄송합니다 네, 지렁이 지렁이를 먹었어 아까 선수에서 히트 하신것 같던데 네. 난 타이라바 쳐보라 그런지 손베기도 감사한데 <웃음> 맛있는 고기이면 지오 65m 찍히고 아까 썸뱅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썸뱅이 같습니다 썸뱅이 썸뱅이 같아요 여 참돔이네 <웃음> 야 심하다 참돔은 참돔인데 야 이거 뭐 상사리도 아니고 네 예, 애기네요 애기 어, 알았어요 버릴요 아, <웃음> 우리 올라왔는데 15cm 한마리 10cm 한마리 올라왔어요 방생해야죠 <웃음> 네 방생해야죠 네, 자 아, 이쁘긴 이쁘다 <웃음> 아니 난 손뱅인줄 <선배인> 알았어 <웃음> 자형좀물어기 원래 어? 오늘 살이 아니에요? 살이 맞아요 오 근데 왜 우리 안가지? 기포 수심으로 갑니다 여기서 가고요 30분에서 35분정도 걸립니다 오호우와 많이 더하시네 안뀐다면 빡세게 감아야 됩니다 하하 <웃음> 수심 깊은데 가시나보다 아, 라인 좀 확인 좀 해보고 아 역시나 좀 조금 쓸려있네요 확인 됐으면 잘라버리죠. 좀 많이 가니까 재비 넣으시고. 좀 드세요. 예. 자 재비 넣으시고요. 이동합니다. 35분 정도 가겠네요. 35분? 여기 안경섬 안경섬인가? 이 겨울에 저 앞에 저 배들 저, 전부 다 타이라버선인가 봐요. 선장님 저 배들 다 타이라버선이에요? 네, 타이라버선니다 와, 대박이다. 저 앞에 배들 전부 다한 20척, 30척 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타이라버라. 배들 150 천합니다. 아 가볍게 7 7미터예 <웃음> 가볍게 7 7 m 터네요 타이라바 150g 추천한답니다. 가볍게 150, 70m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같아 70m, 참 신기하죠? 70m도 쿵 찍는 게 느껴집니다. 나오라고 no, 그 바람하고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많이 잡아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어? 자, 후메트 갑니다. 어? 빠졌나 야, 이거 줄 날린 것까지 90찍겠네 어, 오. 이야, 벌써 두번째야두 번째. 두 번째야. 이야. 어떻게 저렇게 오이있다시지 아직도안 오, 라와 아까부터 릴링하고 계신데 나온다 오 g 1 0 0 g peng, peng, p 대 n g 대 e n g 대 e 성대 p e 4자? 오 5자 거의 다 되겠다 와 수신 깊은데서 성대라니 자 히트를 하셨는데 뭘까요? 툭툭 칩니다 첨돔인가? 계속 박네? 천둥 도천도이네 차이도 못 두고 지렁이도 확인하고 이제, 헤드도 좀 바꿔볼까요? 핑크를 해봐 이건 너무 큰거 오히려 어두운거 다 깎아볼수도 있으니까 일단 깎아, 깎아볼께요 어우, 그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입질은 계속 들어옵니다. 우와, 크다. 옆에 사장님 히트 하셨어. 와, 진짜 왔다. 와, 내 코, 코, 코, 코. 옆에 사장님이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조법도 좀 있으시고. 지파도니다도 장하신 분은 들었었는데, 고수는 다른 기 이게 모든 낚시가 그렇더라구요. 짬을 넘을 순 없어. 와 드래플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사장님, 포스가 있어. 한참 올리지는데. 수심이 80m라. 오, 옵니다. 온다. 3돔이네요 이야 이요, 와이씨 오뜰 안되시네 한 5자정도 되겠습니다 이야 45 45 50 이야 한마리 나왔어요 <웃음> 45 50 이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야 선장님 5자 되겠어? 안돼요 아 5자 안되나요? 오 굉장히 커보이는데 안녕하내려갑다 어이, 먹음직스러운데? 왜 안먹지? 어, 다른 분들 다 밝은색으로 쓰시는데 저도 한번 밝은색 한번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자, 채비 바꿨습니다 주황, 밝은 주황으로 오또 입질 가으고 계속 박는 거 보니까 참돔 같은데 오 꾹꾹 하는데 아이고 <웃음> 참돔은 참돔이네. 저분지 혼자 지번제 발라 놓으셨나? 흙 발라놨다. 와, 저 선수에서 두 번째 선수 아까부터 계속 기타죠. 색이를 <웃음> 좀 바꿔볼까요? 건동릴이좀 무겁긴 한데, 아 진짜 잘 갖고 왔어. 80m에서 흘러가면 85, 6m 그냥 이거 언제 리드링하고 있어? 좋네 어이, 먹음직스러운데 헤드는 오히려 어, 별거 아닌거같은게 더잘 보는거같아 내가봐도 먹음직스러운데 150g 짜리 내리는데. 70. 70m 내려갔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어? 이번에, 와. 사장님 혼자 계속 이트야 더블 히트, 더블 히 랜딩 하시는거 보려고 그랬더니 와 후킹까지 하셨어 와 이건 큰거 같은데? 오우 뒤에는 한 3자 되겠네 온다 참돔인데 헤드가 반짝이는 금색 계열 이런게 좀 있네요 아, 바꿔야 되겠습니다 헤드만 좀바꿔보세요나 지금 보니까 금색에서 많이들 나오시잖아요 하이란 아, 급할 거 없는데? 괜히 급해지네 Go 니의 네 친구는 세번 깡치고 아 이제부터 잘 만들 려야겠다 아아 봉아 담그지 말고 그냥 밥 먹자 식사하고 있을게 밥 먹고 해봐야 되겠어 지이가 엉켜서 그런가요? 거밥 먹고 차비를 한번 바꿔볼까? 어? 지렁이가 다 없어졌네. 아, 아침에 손뱅이로 나오길래 기 좋아했는데 화장이 계속 잡으시는데? 전대, 전대. 예? 아니, 송대도 뭐든요. 기가 오네요 한 마리 온... 딱 구멍에 딱 구멍. 자두 번째 구멍에. 바람이 안 불어서 좋긴 한데 구멍하니. 부모네. 회장님 부장 입질도안 들어요. 이상하네. 오늘 에있으신데 어군이 있는데도 안 된다. 어군이 있는데 왜안 물까요? 돌이 타임이라고 아 그래도 오늘은 힘든 낚시는 아니었어요 아이라서첫출조에는 정말 복도이 않는데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강화를안실고 온게 조금 멘지였습니다 선장 인정 탄네 어, 오늘 안나온건 아니잖아 오 밑에 와하네 오나요? 자가운데고하우 쿡쿡하는데요 선장님. 철수가 몇 시라고? 4시. 네시 늦었지. <웃음> 네? 네. <6시. 웃음> 박스계 와야 돼. 박스 게, 가 나부터 박지. 선장님이 빡쳤어. 선장님 빡치게 하죠. 제가 말하지. 다 참다. 그냥 뻗어 보면 나오겠죠. 패턴도 찾게 되고. 그리고 저는 핑크를 하나 넣었어 아 오늘 한나오는 동서지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절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뭐 어떻게 배질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지금 관찰만 쭉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20점입니다. 줄이 좀돌것 같으면 계속 줄 확인하고 조리 맞추고 저는 그렇습니다. 좀 칭찬에 인색한 편은 아닌데 돌려서 얘기하고 그런. 그런 성격은 못해요 아닌 것 같으면 좀 직설하고 성격이 좀 모난 거보다는 그게 살아가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지금까지는 잘하네요 자 앉으세요 30분 간니다 30분 <웃음> 회원님 들어오세요 커피 마시고요 쉬시고 30분 이동 다들 들어가세요 대비를 바꿨습니다 지금은 58미터고요 여기서 약 3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이동하게 되면 5 0미터로 수신이 이어집니다자 <웃음> <웃음> 비가 좀 오더니 더 장판이 됐네요 어 근데 물색은 탁색이 됐습니다 자 혹시 뭐그 바가에 대해서 드레인든 충분히 열어놓으세요 바가는 둘자치고한5점안 한 나와도 <웃음> 기이러죠 <웃음> 아직 멀었는데 그럼. 오 히트 후미 후미 후미 어떻게잘 받을거야 뭐가 뭐야? 손배이 거기 포지션에 한번 체비 말씀야지 자, 낙판을 향해 쓰닿고 있으니까 처음에 단일 질이라도 받았던 빨간색 그리고 검은색하고 좀 얼룩무늬? 그런건데 저걸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어요 핑크는 안먹는것 같아 자, 낚시와 야구가 엄청난 공통점이 하나 있죠 9회말 투어부터니까 너 낚시꾼인지라 욕심을 좀 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싱싱한 놈이라고 한, 한 마리씩 더 끼워줬더니 네 마리가 되었고, 자 64미터고요. 근 왜? 오늘 살이 맞죠 <웃음> 오늘 요즘 <6분> 물 맞아요 이덜물에 <웃음> 바로 옆에서 여기 흘러가고65 잡고 있고 65면 준 빠가는 죽겠니 자 철수 30분 더 연장합니다 <웃음> 난리 났어 <웃음> 한마리 <마린> 보고 가야지 <웃음> 뭔가 좀 분위기 음산하지 않아요? 이러다 빡치놓은거아니야요좀 음산해요 <웃음> 현재 시간 4시지요 4시 좋아, 30분 철수하겠습니다 좋아좋아 1선뱅이 2붕어 이렇게 했네요 기다립니다. 소심 4 0미터 최근에 빠가나온 자리이네 아이고, 철회대 부러질까봐 얼마 나가지도 못해 에헤 애꿎은 지렁이만 한 마리나 올렸네 피실래도 있을 것 같은데. 만빛네 한번 로로어보습니다 우리 <웃음> 안, 예. 안 가니까 배를 조금씩 풀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흘려볼게요 전 바로 위에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캐스팅 해봐요. 낚시 한두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꽝이 있어야 다음도 있죠. 아, 선장님이 참 열심히 하네요. 나 점수를 먹인다고 하면은 어, 만족스럽네요. 조항까지 좋았으면 금상첨하겠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게 낚시니까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통영의 도산면. 어 거기서 출항을 했는데 어, 원래는 한 3시 내지는 3시 이전에 퇴거를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는 저는 한 번만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줄이 수직으로 쭉쭉 뻗어나가게 수시로 줄 잡아주는 거며 조사님들께서 서로 채비가 엉켰을 때 내지는 뭐좀 고기라도 걸렸을 때 이런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품평을 하자보면 점수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꼬꼬집어서 몇 점이다 이거보다는 그리고 나오지 않으니까 아왜 이렇게 조항이 안 좋지 하면서 연장 연장 연장하고 계속하고 하는데 그런 게 조사님들을 헤아려주는 그 선장의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어, 훌륭합니다 있는 그대로 품평을 어, 해드리자면 잘하네요 발봉이 채널 이름을 걸고 추천드릴만 합니다 동영에 오시면 한나오 찾아주세요 그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수고했어 <웃음> 얻어왔습니다 사짜? 제 손이 23cm인데 사짜는 채 안되겠네 어? 사초 되겠다 꼬리 짓는거니까 자 얻어왔습니다 저 근데 돔류는 떠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어, 자 핏백에 한참 폼이 이거 거 대들 한번 해보는 거지. 이게 회도 도전을 안 해보면 못 드더라고. 비닐지 했어야 되는구나 막이 있구나 비늘까지복기구서 했어야 되는 건가? 아, 진짜. <sa ditCalais> 참동은어 <웃음> 여기 뼈가 있구나. 그렇게 뼈가 있어? 응 이렇게 응, 그럼... 손선 따라서 이 이거 발라내는 건가 봐. 응. 어뼈 있으면 또 우리 딸안 먹지. 응. <웃음> 여기다 여기 이렇게. 응. 그렇지? 열심히 떠봤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나요 한 40cm는 안되고 한3 7 8이 정도 되는 정도 같은데 제가 뜨는 게영 시원찮아서 오늘 저녁은 펜션 1층 내려와서 숯불 피워주신다고 해가지고 숯불 피워서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만찬 이렇게 할것 같아요 아, 수고하셨습니다